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자, 어, 힘들어. 네, 맞아요. 강아지 목욕시켜주던 분이 저희가 맞습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나요? 슝! 파트 어딨는데? 파트 뒤에서 뭐해? 하나, 둘셋 둘, 둘, 넷, 넣었어, 넣었어 <웃음> <와, 살려져. 웃음> 음. 음, <웃음> 아 살려줘 와 살려줘 뽀뽀한다 뽀뽀개물이다 엄마 뽀뽀괴물 어. <웃음> 돼야 <웃음> <웃음> 에이... <웃음> 아, 어떻게 하냐어 다투 닥터 정다다터이가 발사! 다투야! 다투야! 다투야! 야 다투 왜 이렇게 무시하냐? 너왜 이렇게 나 무시하지? 옆으로 해야지 탑소를 만들 수 있도록 나태야! 나태야! 나태야! 아, 귀여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엄마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아니, 보니까 원래. 뭐야? 이거 왜 이래? 야, 뒤에 물타기가왜 이렇게 난리가 났어? 백설라